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준석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결국 이준석의 정치적 술수 내지 정치적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고 결국 김종인까지 다시 들어오는 것이구나 윤석열의 이번 선택이 혹시 2030의 지지를 다시 끌어낼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506070을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충격과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문제 둘째 후보 본인의 잦은 말실수 세 번째는 이준석발 선대위 내부 분란 이세 가지가 부각되면서 여당 후보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3%나 나는 등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황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위기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 번째의 사안 이준석발 내부 분란이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당대표가 선거를 불과 90일 앞두고 잠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합이 된지 불과 보름 만에 또 선대위를 박차고 나가는 것도 모자라 언론에 자기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뷰를 계속하는 등 충격적인 자해행위를 해왔는데 그가 써올린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 가 비수가 되어 자기당의 윤 후보에게 날아가 꽂힌 것입니다. 이 위기가 봉합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되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월 6일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었고 이준석은 계속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국민의당 의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의 그동안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의 당대표직 사퇴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세번째 이상한 점은 이준석은 자신의 의총 참석에 한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상당히 집요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회의로 하면 자신이 참석하겠다. 자신의 발언 시간만이라도 공개로 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국 저녁시간이 돼서야 이준석의 발언을 공개키로 하는 결정이 났고 이준석이 참석해서 약 30분간에 걸친 공개연설을 했습니다. 방송들은 실시간으로 이 연설을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연설의 내용 자체가 이준석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이자 국민의 이목을 온통 여기에 집중시킨 상황을 이용해서 전 국민 앞에서 연설 함으로써 이준석 자신의 정치적 홍보의 장을 펼쳤던 것인데 이것이 애초에 공개 발언을 참석 조건으로 내건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석의 연설이 끝나는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서 서로 끌어안고 다시 가보자 이렇게 된것입니다이 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극적이고 멋진 정치적 이벤트였다 고 그렇게 보이시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원총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준석의 일탈적 행동을 이유로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이것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압도적 다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를 묵살하고 다시 이준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그 이유 두번째 입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세상사의 진리와 같은 말이 있는데 왜 그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준석이 보려온 분탕질을 보지 않고 그 행동을 보지 않고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말만을 보았던 것인지 그 이유 그 엄청난 행위를 하고도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합리화와 변명과 사과 같지도 않은 애매한 사과 몇 마디로 그 모든 분탕질을 덮는 눈속임 연설이 믿어졌다는 것인지 세번째 애초에 지지자들과 국힘당 의원들은 이준석과 김종인을 모두 다 정리하기를 바랬지만 그중 이준석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곧 김종인의 복귀의 길을 열어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봉합 이틀째부터 벌써 자신의 반쪽 김종인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과 미리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인지 그렇다면 애초에 왜 김종인을 내보낸 것인지 여기에 후보의 어떤 깊은 정치공학적 철학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백기투항을 한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국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이준석을 받아들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치의 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고 좀더 지켜보자고 지지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대신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랑의 애정의 채찍을 들고자 합니다. 일이 이치기 형이 된 이상 그저 듣기 좋은 말만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 기에는 뭔가 찜찜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는 충정에서 그 어떤 다른 의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듣기 거부한 대목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 고 싶은 저의 심정을 정권교체를 원하는 충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의총의 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공을 들이는 한편 일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는 정말로 반성을 한 것일까요 불과 이틀이 지난 8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퇴진을 거론한 의원들을 당내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 자체를 본인의 영달을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재벌릇개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날 의총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의 사퇴를 원했던 것을 알았으면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자중하고 그분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해한다 본인도 그런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의 얘기는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게다가 이 난리를 겪고 난후 하루 만인 7일 이준석은 김종인 전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김종인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만 하라는 모욕적인 은사를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에 대고 말한 김종인의 정치감각을 어떻게 믿고 그를 재기용한다는 말입니까? 김종인의 복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난리를 치르고 나서 김종인이 다시 복귀한다? 후보가 내보낸 사람을 이준석이 다시 들인다는데 이것을 후보는 넋을 놓고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할 정도로 이준석에게 잡혀 있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준석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결국 이준석의 정치적 술수 내지 정치적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고 결국 김종인까지 다시 들어오는 것이구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주도하는 선대위를 이끌겠다고 한그 말을 지지자들은 믿고 기다렸는데 한마디로 도로함이 타불이 된 것이 아닌가 윤 후보의 결단력 있는 모습 후보 의 위신과 체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보다도 윤 후보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저랬겠나 1 0 0번 이해된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운전대를 잡고 윤석열 후보가 옆자리에 앉아서 이 대선의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면 그것까지도 참고 볼수 있고 좋은 결과만 만들어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윤 후보님 이준석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준석은 결국 윤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의 의도대로 세 판을 짠 셈인데 이것이 후보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이준석의 행동을 되짚어보면 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야비할 정도로 자신의 당대표라는 그 지위의 힘을 그 누구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만약 그 계산이 이준석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심지어는 선거 일주일 전에라도 또다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첫째 3월 9일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섯 군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권 이것이 이준석이 지키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이라는 추문에도 의총회에서 거의 전원의 소속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바로 당대표 최고의 권한 중 하나인 이 공천권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연설에서 시험을 봐서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등 제법 객관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순진하게 믿으십니까 사람을 시험으로 뽑되 이준석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방법은 100가지도 넘 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는 말과 행동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정치적 계산에만 맞으면 무슨 분탕질이라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 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국힘당의 당직자 전원이 사퇴 했는데 뭐 때문에 사퇴했겠습니까 당직자의 사퇴는 그 머리가 되는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불신인것 같은 것이고 이쯤 되면 이준석 역시 정치도이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이것이 어디 그에게 통하던가요. 당권을 놓는 순간 자신은 죽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이유는 이준석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또 한두 번의 혈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사람을 공천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을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5석의 공천권 이준석이 이것을 양보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윤석열의 대선가도에 또한번 이준석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 이것은 당장 한달 이내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2.5%였다가 5% 9% 12%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15%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만큼 빠르고 압도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필연적의 필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이준석은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종인의 선대위 재합류가 필연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도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준석의 재합류 이후 벌어질 이준석발 두번째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준석에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당선보다는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밖에 달리 이준석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준석의 후보 폄훼나 당대표인 그가 갑자기 자명을 한다든지 선대위를 탈퇴하고 나가버리는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래서 자기당 후보의 지지율을 이재명보다 13%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이 상황을 사실상 그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에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올해 6월의 지방선거의 공천권 그리고 이두 선거의 당선자를 세력으로 해서 자신의 취약한 당내 지지 세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1차적 관심사이고 이것이 후보의 당선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의총에서 굳이 자신의 발언을 공개 발언으로 하겠다고 고집해서 전국민에게 30분간 자신의 연설을 듣게 하고 현란한 말빨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일부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일, 이 목표를 이준석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특히 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준석의 간악한 의도에 활용점정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지해왔고 믿어왔던 윤석열 후보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짚어내고 이준석의 간악한 의도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가 의총이 열리던 그 자리에서 이준석과 포옹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정치적 의도를 정당화해 주고 온갖 파렴치한 행동을 해온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극적인 역할을 주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지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번 선택이 혹시 2030의 지지를 다시 끌어낼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506070을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충격과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윤 후보의 이 충격적 선택은 그에 대한 답답함을 넘어서 깊은 배신감 마저 느꼈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